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전 머지포인트가 뭔지도 모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패미 유튜버에 의해 처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전 지명도가 낮다못해 바닥인 유튜버니 저희 방송을 보는 분이면 이미 머지사태가 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저한테 오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한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머지포인트는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했던 업체였습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브랜드, 6만여개 가맹점, 올해 6월 기준입니다 에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20%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용자는 선결제한 머지 포인트를 제휴된 업체에게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에 유명 연예인까지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머지 포인트의 전자금융 미등록 영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 가능한 업체 수를 대거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90% 환불해주겠다고도 공지했습니다. 지만 처리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들은 본사에서 환불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사에는 환불을 받기 위한 사용자들이 몰려 복세통을 이루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용자들의 환불 문제뿐이 아니라 가맹점들 중 영세 연세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GS를 시작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있지감치 가맹에서 빠져나와 월지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정보에 뒤쳐대던 자영업자들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면서 폭탄 돌리기 희생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해당 업체들 공유해 대거 물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나 단톡들이 주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을 향한 비판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몰랐던 가맹점을 골라 음식을 대량 주문 하는 등 남은 포인트를 소진해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부도날 어음으로 물건을 대량 구매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 여성 커뮤니티를 욕하는 이유입니다. 1 0 0번 양보해서 자기가 받은 손실을 만회 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해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를 준그 영세업체를 공유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그걸 마치 선행 미담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과시하고 감사인태까지 받고 있다니요. 과거 일부 남성 강간범들이 여기 술 먹고 뻗은 여자 있으니 시간 되는 사람 오라고 공지 돌린 게 대잡이 됩니다 정도입니다. 아직 다른 분들이 지적을 하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더 이해를 할수 없었던 건 무슨 카페 음료를 수십만 원치나 사서 쟁여둔 점입니다. 식품이란 건 의류나 비누도 아니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감가상각률, 한계효용체감이 급격히 높은 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피눈물 빼서 먹은 음료수, 맛 있었나요? 여기 자랑 올린 그 여성 소비자는 분명 그 음료를 반도 못 먹고 버릴 게 예상됩니다. 뭐 자기 말로는 냉동시켜두고 두고두고 두고 먹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 끝까지 드실 자신 이 있습니까? 카페 음료는 카페 혹은 야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집에서 카페 음료가 막 생각나서 배달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리고 집 냉정 냉동실에 쟁여둔 카페 음료가 과연 당신에게 40만 원치 가어치를 할까요? 그런 비정상적인 식품을 누가 나눠 듯이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 집에서 이사 갈때 버리고 갈 냉동실 음식 쓰레기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품을 팔았던 자영업자에게는 고스란히 40만 원손실이 남습니다. 자신에게 절반, 아니 반의 반도 못할 효용을 주는 상품일지언정 자신에게 단 1포인트도 손실이기 싫어서 싹다 남에게 떠넘겨버리겠다는 그 마인드는 그이기심이 깊이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미각적 즐거움만 위해서 음식을 밥맛 싶다 내외타던 로마 귀족의 사치까지 떠올립니다. 먹다 버릴지언정 내 만족은 조금 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페미와 여성 대중은 다르다고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허구한날 가부장 문화, 군대 문화를 욕하며 여성의 감성에 세계를 구한다. 여성주의 사회가 미래의 이상향인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패미들은 항상 남자 탓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 남성들만 욕하지 남성의 피 흘려는 전쟁의 전리품 혹은 안보를 여성들도 함께 향유했던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에 비슷한 행동을 한 남성도 분명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커뮤니티에 만연해 있는 당신들만의 그 독특한 감수성, 그 이기심을 볼때 페미니즘이 과연 세상을 구할 대인이 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 right 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